저 의미부여 되게 많이 해요 네. 어... 초록색이 하나니까 초록색으로 하겠습니다 어? 직접 만드셨어요? 아, 아니구나 <웃음> 네. 너는 분명히 아주 멋지게 해낼 거야 저를 응원하는 말이니까 힘내서 올 한해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2022년 새해잘 시작하셨나요? 어, 코로나 때문에 조금 마음도 몸도 힘든 시기이지만 아직 날이 많고 저희는 분명히 아주 멋있게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으니까 저희 2022년 행복하게 보내보세요